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119번째 러블레터 한국말 제목은 새로운 방식의 사랑, 새로운 방식의 사랑. All the old ways are gone, all the old ways are gone. 모든 옛날 방식들은 사라진다는 뜻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거의 뒷부분 21장의 4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음 제가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영어성경 문장을 좀 깊이 생각해보고 암기하는 몇안 되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나왔던 말씀이고요. 여러분 화면에 띄워드린 것도 그 구절입니다. 사실은 여기의 일부분을 이전에 다루었었는데 어, 그때는 이제 밑에 이제 여러가지 영어성경 번역본 요한기술기술 1장 4절을 제가 띄어놨으니까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 되는데 그때는 제가 아마 뭐어 뭐, Death will be gone forever 이건가? 죽음이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요번에는 저에게 팍 꽂혔던 부분이 그 뒷부분이에요 These things of the past are gone forever. 예.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들의 번역들이 상당히, 어, 흥미로움을 넘어서서 좀 좋은 쪽으로 충격적이었어요. 어메이징 했습니다. 오늘 제목, All the old ways are gone. 그러니까 죽음이라든지, 어, 그러니까 이 11장 4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다 닦아 주실 것이다. 유명한 구절이죠. 천국에는 눈물이 없을 거다. 이 유명한 부분인데 그러면서 There will be no more death, suffering, crying or pain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 뒤에 네 가지는 우리가 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죽음, 고생, 눈물, 뭐 수고, 고통 이러한 것들 정말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 고통의 해고 바다라고 하는데 사실 불교에서 그렇게 말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루를 살아봐도 예 뭔가 힘든 일들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죠. 예, 난 힘든 일이 전혀 없다. 이런 분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음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과거의 것들이다. 옛날 방식들이다. All the old ways. 그리고 가장 저를 사실 어, 충격에 빠뜨린 해석은 이겁니다. The old order has passed. The old order. 그러니까 이게 옛날의 질서라는 거예요. 예, 구질서. 더 우리가 와닿게 얘기하면 우리가 계약서를 새로 쓰면 옛날 계약은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냥 찢어버리잖아요. 보통 이제 소각하거나 찢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근데 이게 죽음이나 고생, 눈물,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을 만든 생명의 수유자이시고 창조의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익숙해서 그렇지 그분이 보실 때는 이제 옛날의 질서, 옛날의 방식, 옛날의 시스템, 옛날의 계약이라는 거죠 이게 저한테 굉장히 요즘에 큰 좋은 쪽으로 마음속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지식적으로 들었는데 어,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피부로 느껴지고 가슴에 이렇게 각인되는 건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제가 한번 각인 된다 이게 뭐 영원히 남으면 참 좋을 텐데 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자꾸 우리가 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각인을 하는 시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예,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 홀리 스피릿의 역할, 가르치신 또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저에게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어필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어성경 번역본에는 이런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The first things have disappeared. The old things. 이렇게 the first thing. 첫 번째 것들. 이것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는 끝났고 두 번째 것. Next things. 다음 것이 온다는 거예요. 다른 성형 번역본에는 The former things. The previous things. 이전의 것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로운 방식의 사랑을 잡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눈물이 없고, 고통과 고난이 없는 그런 신과, 영원하신 신과 우리가 함께할 그런 새로운 방식의 사랑이, 새로운 질서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도 굿뉴스, 소위 복음이라는 거죠. 예. 어,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 계약서 새로운 계약서의 도장을 찍는 순간 이전의 계약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카페를 새로 계약했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죠. 예. 감사하게도 이제 임대료 따운 계약을 썼는데 그럼 이전 임대료는 새로운 계약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서로 합의하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 그리고 제가 종종 느끼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좀 허무할 정도로 빠르게 변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삐삐나 시티폰이라고 공중전화 근처에서 이제 무선으로 휴대폰처럼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혁신적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안산동산교회라는 큰 교회에 뭐서 뭐, 총순장, 뭐, 이런 것도 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시티폰을 저한테 이제, 제 빌려줬는데, 굉장히 그 신학생들이 부러워했다는 거죠. 야, 너는 진짜 잘 나가는구나. 근데 사실은 공중전화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근데 요즘은 공중전화조차도 이제 휴대폰이 대부분 다 보급되면서, 공중전화 찾기도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허무할 정도로 빨리 변해간다는 거죠 어, 저는 좀 이사를 많이 다닌 편인데 음, 이사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집에 이제 특히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는 이전의 장소는 잊혀진다는 거죠 예. 제가 이사한 대부분의 이유는 사실 층간소음이었어요 좀 특이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그런 노하우를 찾았다고 그랬죠. 예, 더 이상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를 하는 일은 어, 한 최근 한 7, 8년 사이에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감사하게도 그전에는 아 층간소음이 없는 곳을 사람이 사는 곳을 찾을 수 있을까 했는데 예 찾을 수 있습니다. <웃음> 예, 어, 몇 가지 노하우가 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물어보시고 예. 어...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고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생명의 수여자이신 수혜, 신의 입장에서 영원한 존재 입장에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이 결론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신에 대해서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고 뻔뻔하게 고집을 부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사실 이런 경우에 뭐 층간소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흉기를 휘두르고 이런 뉴스를 제가 읽었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가 뻔뻔하게 이제 서로가 끝까지 자기 입장을 숙이지 않을 때 이제 욱하는 마음에 그런 사건이 사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 향해서 인간이 자신의 생명과 어, 자신의 존재를 지탱시켜주는 그 고마운 존재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그 굉장히 고집을 피운다는 거죠. 예. 영어 stubbor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완고한 예. stiff neck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stiff가 이제 뻣뻣하다. n e c k 목이 고든 백성스 stiff neck라는 표현도 굉장히 구약에 많이 나와, 나오, 나왔었어요. 예. 어, 그런 배신과 배반, 죄로 인해서 그것이 죄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 어, 근데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인간 관계에서도 이제 친할수록 상대의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 관계의 환멸을 느낀다든지 이제 포기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가족들 사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예. 음. 이런 죄로 인해서. 찾아온 것이 눈물이고, 고통이고, 죽음이고, 예. 땀을 흘려야 너희가 제 존재, 살수 있다,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벌이잖아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원래는 하나님은, <웃음>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 땀을 빨뻘 벌리면서 고생하는 거를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실하게 뭐 이런 것들은 성경을 보면 충성되고 로이얼하고 할드 워킹하고 할드 워킹 같은 게 약간 애매하네요. 어쨌든 이제 에덴 동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먹을 것이 어떻게 보면 지천에 있는 어 그런 곳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죽도록 고생을 해도 때로는 엉겅퀴를 내는 때로는 그, 소, 그 어, 노력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이것은 옛 방식이고 새로운 방식들 질서들, New Order, New System 이런 것들을 시작하겠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이런 것을 실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이 죽음이라는 거에 위축되지 않고, 사서 고생하고, 사서 고난의 길, 좁은 길,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하는 그 눈물의 길을 길로 스스로 기꺼이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출근할 때 이제 마을버스를 타거나, 이제 운동 삼아 걸어가거나, 예, 저희 집에, 저희 집이 망원동이고, 이제 제가 카페에 어, 낮에는 수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카페에 출근을 사실 규칙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하려고 해요. 예. 새로 계약을 하면서 제가 뭔가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다 느껴서, 어,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곳으로 요즘에 많이 마음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마음에, 마음에 선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예. 어쨌든 그 기도 제목이고요. 그런데, 마을버스 타고 갈 때는 꼭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지나갑니다. 저 개인적으로 뭐 성지, 성지순례 이런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예, 어,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곳이 어떤 곳이건 간에 예,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리 큰 교회라도 저는 어, 그곳은 그냥 하나의 큰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 그런데 이 유일한 저에게 약간 성지로 느껴지는 곳이 있다면 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 묘지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쪽으로 이사 온게 아니란 말이죠 <웃음>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카페가 생각보다 너무나 일이 많고 힘들었기 때문에 어, 이제 집 양재동에서 너무나 이제 한 시간 넘는 거리였기 때문에 근처로 이사를 올 수밖에 없었는데 신기하게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석들이 보여요. 몇번 제가 방문했었기 때문에 그 비석들에 어떤 글들이 있는지도 조금은 기억이 납니다. 순간적으로 숙연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분들은 젊은 나이에 어떻게 당시에 굉장히 미개했다고 알려진 먼 타국이고 외국인 한국까지 와서 사서 고생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 흘렸겠어요. 그리고 이 타지에서 고향을 떠나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예.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새로운 그러니까 옛날 방식. 죽음과 눈물과 고통과 고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질 것이라는 그리고 영원한 신과 나누는 행복한 삶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사랑이 그들에게 있음을 확신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빨리 마무리를 할 거예요 아 근데 좀더 있네요 한 5분 정도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 이게 아, 예, 안 좋은 습관 같은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아이 마지막으로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이 꼰대라고 하죠 <웃음> 욕하면서 닮아가네요 예. 제가 부러워하는 대상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서로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것이 뭐 부모 자식이건 연인관계건 부부건 뭐 노사 관계건 어쨌든 상대를 아끼고 사랑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좀 이런 게참 그런 관계들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이고 저도 그런 삶을 살고자 좀 노력하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하나님과 제가 그게 먼저 이제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반대가 이제 쇼윈도우식 사랑이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실 이거 성경이 지적하는 거고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상의 자랑 뭐 이런 것들이 쇼인도적인 예, 굉장히 영어로 쇼 어프라고 합니다. 잘난 척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인스타나 페페스북 이런 여러분 소위 그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어,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멋진 데 가고 뭐 예쁜 거뭐 즐기고 이전에 제가 카페 초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외국에 인플루언서 이런 애들이 전화, 그러니까 저한테 DM을 해요. 내가 몇명 데리고 갈 건데, 다 공짜로 달래는 거예요. 자기가 인플루언서니까. 예. 어, 되게, 되게 떳떳하게 그런 요구를 하는데, 어, 뭐 저는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 어, 외국인들이 많이 정말 벌때같이 오고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거를 저는 사실 알기 때문에, 아, 그냥 돈 내고 드시라. 이렇게. 안 오셔도 되니까, 우리 카페에 오고 싶으면 오셔서, 예, 돈 내고 드시라. 예.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내가 뭐 얼마나 팔로우를 가진, 예. 어 근데 좀 무례한 친구들이 있어요. 와서 이제 괜히 카페 소품 같은 거, 예. 허락도 없이 막 자기네들이, 예, 원 위치에서 이제, 딴 데로 옮기고 원이 채 놓지도 않고 어, 그래서 제가 혼낸 적도 있어요. 아니, 뭐, 촬영도 좋고 다 좋은데 먼저 여기 주인이 다 있는데 물어보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또 아무 얘기도 못하죠. 예. 어, 네. 어 그런데 성경에서는 명, 명확히 선을 그죠. 이런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성경은 하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예, 실제 이런데 굉장히 중독된 사람들이 나중에는 굉장한 허무함과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뉴스 같은데 봐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뭐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외적으로 막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것보다는 마음, 중심, 진심이에요 마음을 다해, 영혼을 다해, 예, 힘을 다해 살아가라는 게 이게 다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외적으로 막 이렇게 예, 보여주는 그런 때로는 어 진심으로 뭘 해도 외적으로는 정말 별 볼일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그 젊은, 제가 서구권 선교에 그런 마음을 주실 때그 젊은 선교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좀 많이 느끼게 하셨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지역에서. 당시에 교회가 굉장히 큰 부흥이 있어서 그 지역에 그 젊은 선교사들이이 멀리 떨어진 미개한 한국의 선교사로 왔는데 그게 뭐 얼마나 사실 더 멋있는 거는 그 부흥이 불가치 일어나는 그 지역에 큰교회 강단에서 설교하고 이런 게 사실은 더 혼나고 예, 더 자랑할 수 있는 일이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어, 참 어떻게 보면, 썩어지는 미랄과 같이, 어, 하나님이 이 미개한 땅에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의사면 의사로, 뭐, 다 자기의 어떤 그 재능을 아낌없이 한국에 이제 쏟은 거잖아요. 예. 어, 그 사람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한국에 대해서 실수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좀뭐 자세히 제가 그런 거 자료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어, 분명히 어, 한국의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역할을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썩어지는 미라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뭐 당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자랑을 만약에 하려고 했다면 절대로 never ever 절대로 절대로 나사렛이란 특히 이스라엘이란 약한 민족 선택 안 하셨을 것 같고요 예. 어, 이스라엘 중에서도 촌구석인 나사렛이란 지역을 거기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절대로 태어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출생도 그렇지만 그의 죽음이 얼마나 가장 정말 어, 아무도 보고 싶어하지 않을 죽음이었다고 이사야는 미리 생생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외적으로 흉측한 그런 죽음을 끝까지 거부하셨을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심, 신의 진심, 예수님의 진심은 외적으로는 참으로 볼게보잘것 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온 옛 질서, 방식들, 눈물, 고통, 고난, 죽음 이 시스템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길을 묵묵히 마무리하셨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그 결과 성경의 결론에 해당한 요한계시는 마지막 부분에 이런 엄청난 새로운 방식들의 사랑을, 질서를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대박이죠. 이게 대박인 것 같아요. 로또 대박을 훨씬 넘어선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습해지고 진짜 이 트로피컬 로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열대로 바뀌는 것 같아요 비가 올 때마다 좀 무서울 정도 쏟아집니다 예, 음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후적인 위기나 상황 속에서 예, 또 코로나 팬데믹이 있죠 우리 마음의 안정을 찾을 분은 역시 하나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저를 위한 기도 제목 얘기하고 마무리 할게요. 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카페 계약 이후에 이제 좀더 힘있게 이곳을 어, 좋은 카페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추가로 직원을 뽑는 중이고 예. 어,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제가 하려고 하는데 예,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음, 기도를 해주시고요. 음. 제가 운영하는 날까지는 좋은 카페로 사람들이 와서 쉬고 또 좋은 대화를 나누고 어, 힐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그런 친구들도 어, 계속해서 아 교회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예, 제가 욕심을 좀덜 부리고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장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진짜 기도 제목 마무리는 뭐 서구권 선교, 코로나 때문에 그쪽에 갈수 없지만 오히려 이제 유튜브나 이런 어, 온라인 예배나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서 코로나로 저도 이제 젊은 예배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 서구권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부족한 영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는 통로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